아무래도 뭐 나이 들어서 코성형을 하는데 이물질 그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10대 때는 주로 이제 코성형으로 할때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고 50대, 60대 되면은 주로 이제 자가 조직을 어 사용해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